나머지 1점이요? 근데 2 공은 도때매너가야겠네 대충 두이돌로 태워만 놀라니까 그렇게 아소잉?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아이씨 어림 택도 없는디요? 레스잘 어? 허이... 쳤네잉? 당구를 참 주옥같이 치시네요 잉 고맙네잉? 러블 <저 Claire> <moments> <그것도> 고맙습니다 <웃음> <ranty> 뭘친 거요？안 <웃음> 가쳐 줘. <웃음> 브라보! Hmm. Uh. <smack> <suss> <smack> 와우, 수고하셨습니다. 포르쿠맛집 채널에 구독 알림 설정했어? 네, 저는 포르쿠맛집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했습니다.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고 싶어서요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야 착석. 하시고. 기다려봐. 험해. 미치겠다. 어뭔 c h 야다탔네 <웃음> 아멘, 수 고하 셨 습니다. 아따 이어놔요 <웃음> 하따 일점 먹기 힘들다잉 <웃음> <웃음> 지렸다 이건 와 따. 잘치요양 nope. 찼네 양 찼어 으아, <웃음>